이번에는 우리가 체질과 질병과의 관계를 우리는 안 보자고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질병이 나야만이 어떻게야 병원에 가게 된다 그죠? 질병이 나야만이 된다 아파야만이 병원에 가게 된다. 그러면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은 뭘까? 병원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아파서 가면 이제 그것으로는 이제 고생길에 접어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질병이라는 것이 바이러스나 감기, 뭐,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은 바로 그뭐 영향이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나지만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체질과 관련되 있는 병들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그다지 없다. 누구 말도나 간이 좀 나쁘다 해가지고, 우리 간이 아프냐? 안 아프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나중에 아픈 그 시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 이제 못 고치는 거야, 못 고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의학이라는 이런 개념, 우리 인생살이를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태어나서 누구말따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어릴 때, 어릴 때는 주로 질병이 라고 생각 안하는 사람이 많다 그제 특히 유전성으로 이어져 온 질병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어떡하 엄마 는 무조건 좋다면 좋은 걸 무조건 먹이는 거야 애기들인데 좋다고 그래서 애기들이 참다 너무 거대 비만들이 좀 많아 그런데 여기서 비만이라 하게 게되 되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장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만이 둥글, 룩적하게 다섯 군데 다 우리 온몸에 처음보다 비만이 안 온다는 거예요. 특정 부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가슴이 이만큼 크든지 다리가 이렇게 걸든지 허리가 이렇게 커지든지 이 집중적으로 한 사람인 데는 분명히 그 다른 영향이 있다. 살이 둥글, 룩적하게 조금 찌는데 다리도 배도 어깨도 뭐 가슴도 처음 다 골고루 이렇게 살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애기들은 어떻게, 좀 살찌더라도 쭉 커플 때는 그것이 또 무마가 되지만은,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엄마는 좋다고 먹이지만은, 그것이 애기들한는 바로 독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과 독약은 종이 한장 차이다.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침을, 뭐, 뜸을 뭐 놓느냐 하는 거는, 자, 예를 들게 되면, 약한 데는 우리는 뜸을 떠갖고 힘을 보태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약한 그뭐 강한데 우리가 자꾸 갖고 힘을 떠갖고 힘을 보태 놓으면 그 뭐고 강한 게 어떻게 되겠어? 그 강한 힘이 다른데 우리는 향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과 독은 정말로 종이 한장 차이라. 그러면 주의할될때 약이고, 그지 필요할 때 약이지, 필요 없는 것은 약이 아니래.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비타민 좋다 해가지고 비타민 매일 먹으면 되겠나? 비타민C 매일 먹으면 되겠나? 우리는 몸속에서 비타민을 흡수를 못한다고 그랬대 그렇지? 만들지도 못하지만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전부 다 배출이 되면 일단 배출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또 뭐가 되겠나? 신장에 실질적으로 무리수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를 한 들어보자. 요근래와고 체질, 뭐, 선식이라든지, 생식이라든지, 이래 많이 많이 놨다, 그제? 선식이 좋냐, 생식이 좋냐? 물어봐봐. 어느, 어느 것이 좋냐? 선식이 좋았을 거요 생식이 좋았을 거예요. 생식이, 생식이 좋다? 생식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여기서 이제, 생식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면 영양분들은 충분할 수 있어요, 그제? 익힌 기보다는 생 우리는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몸 속에 들어가고 먹게 되게 되면 아주 다른 차이를 보이겠대요. 생식을 많이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몸 속에서 소화하고 이래 갖고 이 질소 화물들이 가닥에 배출된다요. 가닥에 배출된다. 그러면 우리는 몸속에 질소 함물질이 많이 배출되게 되면 이것을 분해해야 되겠죠. 그럼 그 간의 힘이 있어야 분해할까요. 효소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이 질소 함물들이 이 오줌으로, 뇨로 배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줌에는 이 뇨가 질소 함물질이 굉장히 많은 불순물이라는 거야. 불순물. 그런데 간이 나쁜 사람인데는 우리가 이 생식을 먹이면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건 바로 도약이다. 이것이 바로 도약이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무조건 영양분이 많이 있어서 좋다. 요즘 한번 텔레비전 아, 와가지고 이거는 무슨 영양분이 있었어도 그거는 여성분이 그거는 정말로 답이 아니라는 거다. 답이 안 된다는 거다. 그럼 어떤 사람인데 이것이 좋은 것이고 예를 들어 보자고요. 눈이 나쁘다했고 눈에 맨날 좋은 것만 문대고 눈이 안 나빠지나 그건 아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자 누구말따나 우리 그거 먹어. 그 뭐고 요만그 블루베리에 블루베리에 우리가 뭐, 안트, 뭐 안토시안 뭐안 응. 어, 이기시 좀 많이 다른 것보다 좀 많이 들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되게 되면 요금만내 눈에 작용하겠나 자블루베리는 당분 들이 엄청나게 많지 그제 저, 안토시아은이 부분이 그 소스에 있냐면 그것을 추출해갖고 먹으면 좀 도움이 되겠지, 그지? 그러나 이분리베리 조체는 이 엄청난 부분들이 누구말따나 95%, 70%, 97%는 전부 다 다른 성분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눈에 들어가는 안토시안 요, 요만큼 진짜 0. 몇미리그람에갖고이건더 많이 들어있다고 이것이 과연 눈에 좋을까? 그러면 이거 묵다가 어떻게? 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당뇨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탕 많이 먹어 당분 많이 먹어 가지고 이거는뭐 조지는 거야 이? 그러면 나눠서 먹어야 된다며자 내가 여기, 여기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이 많을 때 그것이 내몸 속에 체질에 안 맞아 갖고 들어올 때는 이걸 먹으면 안돼그 사람들은 이 브루베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약안토시아민이가 안토시아, 음, 안토시아닌 고구마 먹는 거야 뭐든지 알겠지자 이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테레비 하는 것도 좀 진짜 고쳐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갖고 영양분들이 몇 칼로리 저번에 그랬지 몇 칼로리가 들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가도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갖고 이거 다 빼내야 된다? 이거 정말 웃기지. 그래서 그만큼 운동해갖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쓰러질 수가 없다. 그 초가 된 영양분을 에너지로 전부 다 써갖고 운동해보면 그 사람은 쓰러질 뿐이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하루에 섭, 흡수하는 흡수하는 영양분은 20%가 될지, 30%가 될지, 뭐 10%가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나머지는 전부 없는 거야. 그런데 계산사고로 이것을 100% 해가지고, 예를 들어 보자. 이 100% 해갖고 20%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80%를 운동해갖고 빼락 하게 되면, 지금 이 몸에 있는 거다 빠질 뿐 하나도 없지. 그러면, 이, 텔레비 하는 거가 정말로 웃긴다, 이 말이야. 그거 잘못하면, 이 사람 죽이지는 거야. 어제 보면, 확, 그, 텔레비도 막, 거짓말로, 거짓말로 해가지고, 아이그 놓은 사람들이, 텔레비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놓은 사람들이, 이 허구의 사실들을, 뭔데 펼쳐갖고, 그거 갖고 또돈벌이먹는다이 누구 말 때는 뭐돈 주고 갖는 건지, 진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어지간 이거 생각해봐요. 우리는 흡수율이 20%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100%라고 계산해갖고, 그 80%를 운동해갖고 빼야된다면, 20% 밖에 안 되는데, 80%를 빼보게 되면, 이 몸속에 있는, 뭐, 기름기 다 빠질 부가 없지, 뭐. 그데 맞나요? 못잖아 당연히. <웃음> 지금, 우리 그런 자님이 살이 아무도 못 찌는 이유가 뭐겠노? 그런 계산값을, 계산법을 해놔서 그렇다, 이 말이야. 응? 그런 계산법을 해. 이제 난, 그런 치 말해야 되는 인생, 그럼 뭐, 이제, 이제 죽는다이놈 죽어. 다 빠져보고 어디 있겠나? 먹은 것도 없는데. 먹은 것도 없는데, 이것보다 더빼내뿌라 하면, 계산상으로 빼내뿌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체질이라는 게 약과 독이 동시에 와 있는 게 항상 뭐든지 약과 독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양면성을 항상 갖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릴 때는 보게 되면 우리는 체질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쩔게, 체질이 타고났다고 가정하면 이 체질에 따라서 또 너무 강한 기운을 갖고 이 엄마의 그 어? 건강에 따라 가지고 애기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애초부터 균형이 깨진 사람인데,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임신 중독증, 그 다음에 우리는 엄마가 또 과도하게 말무 갖고, 애기가 막 이렇게 해갖고 또 놓았을 때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떤 부분들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체질만 갖고 이 사람이 약하다 이런 말을 하게 게되 되면, 우리는 그것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아기때 같은 데는 정상적으로 이럴 때는 그 사람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이 깨지다고 생각 안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어릴 때는 어떻게 아이 아이가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추위에 너무 많이 뜬다든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끈기가 너무 없다든지 조금만 하만 땀을 너무 포쭉같이 흘린다든지 하는 일에 여역이 없고 이런 정상 정상이 나타나야만이 이 아이가 여기서 뭐 허약체질이 되든, 응? 질병이 되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체질만 갖고 우리는 진단하게 되면 크게 곤란하다는 거야. 체질에는 체질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체질에 따라서 어떤 병이 일정하게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어떤 요인에서, 자, 보자. 이렇게 우리는 균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이 사람은 건강한 거야. 다 같이 어떻게, 사람마다 어떻게, 내가 힘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힘이 좀 없는 사람도 있고,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뭐 허리가 약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게 돼. 그런데 그, 그때까지는 건강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열이 많이 난다든가, 누구말따라 추웠다, 응? 충이를 너무 많이 탄다든가, 뭐, 하다 보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우리는 이것이 어릴 때는 이허약체질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원인이 어디 있겠나? 일단 엄마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음식을 누구말따나 임신을 해가지고 음식을, 균형을 모르게 되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만약이 아이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하면, 이것이 음식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이 음식을 못 먹게 려면 애기가, 이게 힘이 이렇게 줄어들 거잖아. 그러면 이 자체가 이 아이가 허약체질로 가는 이 컨물이 되어보는 거야. 못 먹으니까. 그러면 엄마가 또임신중에 대한 불균형이 막 초래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아예 영양 불균형도 될수 있고. 그래서 엄마의 영양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막뭐 앉아갖고 태교, 태교가 뭐냐는 거다. 그치? 노래... <웃음>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나라 태교의 잘못된 게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다. 이? 왜냐면 엄마가 참 임신만 하게 되면 아, 아무것도 안한는 그럼 아기는 뭐 하겠노? 아기도 그냥 가만히 있겠지 뭐.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아, 아주 아름다운 클래식들만 자꾸 들고 있는 거야. 이?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그클래식에미쳐고 있는 거지. 솔직히 그렇게 듣고 잖아 그러면 우리는 맨날 틀어놓는 게 노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엄마들은 우리가 다른 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거기면 노래 틀고 맨날 저고 하니까 어떻게 애들 놓으면 전부 다 그걸 하려 하잖아 그렇게 연예인들만 하려는 거야 다른 건 하기 싫고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임신했다 하면 공주가 되자 왕비가 되고 그지? 엄마가 공주가 되고 왕비가 돼 그때가 최고 행복했었을 때라고 이야기하잖아. 아,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야. <웃음> 그러면 어떻게. 애기도 아무것도 안 하려 하잖아. 엄마가 안 했는데. 자, 이거는 아저씨. 애기가 공부를, 엄마의 욕심들은 애기들을 공부를 잘 시키는 거잖아. 그치?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엄마는 매일 오는데 애기가 어떻게 태어할 때도 그랬는데 아니 태어나고난 뒤에도 엄마는 맨날 노는데 나는 못 배웠고 노는 것 밖에 덜 배우겠노 그쵸 엄마가 밖에 가서 일하게 되면 아프리카 같은 데안 보자고 이 이런 문명이 별로 덜 받다 돼갖고 밖에 가서 열심히 일만 하는데 가게 되면 애기가 어떻게 해? 당연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엄마가 놀면 어떻게 당연히 노는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 이 좋은 세상에 말라고 힘들어가면서 땀흘려가면서 운동하고 땀흘려가면서 어 일하고 그러겠나인간의 섭생이라는 건 똑같은 거야, 그죠? 누구 하나 다를 게 없다는 말이요. 누구 말따나 사람이 누구 말나 엄마들은 요새 뭐 텔레비도 많이지만은 편식하지 마라 한다, 그지? 그런데 편식하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내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아니 맛있는 거뭐라 그러면 울고 싶죠. 아니 맛있는 거 나눠놓고 뭐, 너는 건강상 이거 먹지 마라 하면 그때는 울고 싶다 눈물 졸졸 나온다 이 말이야, 그렇 그래서 이 체질은 엄청나게 질병하고 연관이 되있는 거야. 체질에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자 태어나고 어릴 때는 엄마의 습성에. 자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식이요법에, 그렇지? 먹는 게.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습관에 의해서. 질병이 전부 다 다르게 온다니 다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런 체질인이 여기에 뭐 극하니까 여기에 병이 온다 이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래 말도 말도 안 되는 논리래. 자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해? 여기에서도 병오고 여기에도 병오고 여기에도 병오고 여기에도 병오고 여기에도 병온다. 그럼 병오기 직전은 어떻게요? 해 병으로 진단되기 전에는 우리가 일분적으로 우리는 정상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병은 아니지만은 병은 지금 우리는 진단을 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정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이것으부터 병은 실질적으로 발병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발병을 했다 해 가지고 우리는 보게 되면 발병을 하게 되면 어떤 음식이 많이 땡기든지 어떤 약을 많이 먹든지 어떤 습관이 바뀌든지 해가지고 이것이 병이 되는데 이것서 발병을 했다 해가지고 꼭 이것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죠 자 예를 들게 되면 당뇨가 와가지고 당뇨를 약을 먹는데 결정적으로 병은 당뇨가 우리 인생을 조지는 병이 아니라이 말이에요 그러 조절은 자꾸 하고 약을 먹어갖고 조절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신장을 파괴하고, 신장이 망가지갖고, 결국은 고생하고, 그걸 대뿐이에요. 그럼 이제 신장 투습도 하고, 뭐, 다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전이 대버는거다잉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발병과 우리가, 우리가 이 질병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다를 수도. 그래서 이 체질이 얼마나 많이 이질병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규명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규명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고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자. 우리 보건소에 가 갖고 우리 어머니들 보게 되면 보건소에 가게 되면 혈압약, 당뇨약은 보건소에서 이만큼어 준다 이한달 분. 뭐두달 분씩 이렇게. 맨날 이거. 그러면 그거 치료하는 거. 우리 병원에 갔다는 것은 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지. 근데, 당뇨병 묻는 게, 그, 치료가? 누구 말 때는, 혈압약 묻는 게, 치료가? 누구 말때잠안 온다고, 수면제 묻는 게, 치료가? 그거는, 치료가, 치료라고 할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마침, 치료라고, 이렇게, 막, 떠벌는난 거, 이거, 정말로 고쳐야 돼. 우리, 그, 어사들은, 이것을 정말로 고쳐줘야 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치료인 양 생각하고 있다고그저 절대 고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고치는 거야? 고혈압이 있으면, 어? 고혈압 약을 띠도록 만들고, 당뇨약이 있으면 당뇨를, 당뇨약을 안 먹도록 하고, 인슐린을 안 맞도록 해야지, 그지 그것이 우리는 치료 방법이지. 맨날 주는 약, 그거 먹고, 응급 조치, 응급, 응, 급 증상을 치료하는 거는, 그거는 치료가 아니다. 그게 무슨 치료냐?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체질과 질병은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체질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규명해야만이 이제는 치료법이 생기는 게다. 제가 뭐이런식으서 이야기했지만 병원에 가 갖고 치료도 못할 병은 그거 한막 수술하고 이런 거는 잘한다, 그지? 우리나라만이 전문가이가 기술자들 전문 기술자들이 수술하고 뭐 이런 거는 잘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진단도 안되고 아무도 것 안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체질을 정확하게 안 되면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 거야.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살아야 된대요? 건강하게. 우리는 8 1한 살까지는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파도 괜찮은데 8 1한 살까지는 건강해야 되는데 이거 원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지? 문제 문제. 8 1한 살까지 그럼 못 건강하면 이건뭐 문제가 있는 거지.